네, fantastic pets. fantastic 하면 환상적인 이런 소리죠. 환상적인 애완동물들. 방송 제목이에 자, welcome to fantastic pets.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말이니까 여기 방송 제목. 그 거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having a pet is great. having. 가지고 있는 것. 즉, 애완동물 그러니까 뭐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이 있다는 것은 동명사죠 동명사 ing가 있대 동명사 주어 이때는 뭘로 바꿨어도 돼? 네, to have 투부정사랑 바꿨어도 주어는 똑같다 동명사나 자 어쨌든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 일때 단수 취급 하죠 그냥 단수야 having a pet 예 네, 애완동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Great, good, nice 다 좋고요. t o d 오늘 I'm going to introduce my pet h e t c h h o g Polly 여기까지인데 I'm going to, be going to 뭐뭐 할 거예요. I'm gonna introduce 소개할 거예요. 내 애완 동물 헤지허그를. 근데 헤 h 허그에서 끝난 게 아니야. 얘하고 얘는 같은 애예요. 이름을 다시 언급해 준 거야. 동격이라고 그러지? 내 애완 헤 h 허그내 애완 고슴도치 인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When I first got Polly, she was very scared. 내가 처음 폴리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줬나봐 First got Polly. 아이, 네네네. 네, 폴리를 얻었을 때 she was very scared. 되게 그녀는 그, 음, 고분도치가 지금 안 컷이야, 그지? 그래서 걔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겁을 먹고 있었어요. 과거니까. I couldn't. 다 과거죠. Hold her. 잡을 수 없었어요. Because she raised her spikes. 뭐 때문에? 자, because 접속사, 주어, 동사. 자기 그 고슴도치 뒤에 가시가 있잖아요. spikes. 뾰족뾰족한 것을 spike라고 하는데, 가시를 이렇게 바짝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어요. 무서웠으니까. So, 그래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이어지나 봐. 처음에, 네, 어렸을 때 무서워해서 못 잡았어. 그래서 뭐 했어? placed my t-shirt in her cage and she got used to my smell 나는 placed는 놓다의 과거 풋 같은 거예요내 티셔츠를 음, 그거힘 좋지 우리 집에다 넣어 줬어 그리고 선간 예, d 스 o 아주아주 중요한 거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뭐뭐의 익스 t 즈다의 과거형이에요 be used be 대신에 get 이라는 동사였 쓰면 그렇게 된다라는 동작을 더잘 표현하는 건데 과거니까 갓을 썼어요. 갓 u s t to. 가 전치사야. 그래서 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동명사나 명사를 써야 돼요. 나의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냄새 많이 맡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봐도, 이렇게 겁먹지 않으라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finally. 이건 이제 마지막 단계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내 at last, I was able to hold her. 뭐할수 있었어요? 예, hold 할수 있어요. was able to는 뭐나 똑같아? 예. c a 의 과거니까 could랑 똑같아 나는 그녀를 내 손에 안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과거였고 이제 지금이죠 동사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holy is my friend He is my 현재 holy is my best friend and always makes me happy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고 친, 친한 친구이고 항상 나를 네, 행복하게 해줘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형용사니까 목적 보어 목적보호로서는 부사는 안 된다고 했어. 부산은 보호자리에 올수 없어요. 나는 행복해. I'm happy 이렇게 돼야 되니까 makes me happy. 형용사가 와야 돼. 네. 여기는 내용 순서, 그 다음에 뭐 동사의 시제나 표현들, 가는 요소지, 말씀해 이런 건 정확히 알아두세요.